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 시기 질투하는 분들도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많아요. 악플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비난한다는 게 정말 많은 직업이에요. 누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저도 욕을 하면 되는 걸까요? 욕을 하게 되면 대처가 아쉽다는 라 반응이 많이 나와요. 스롤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 연예인분들, 이렇게 뭐 유튜버 분들 보면 화려하잖아요 어 이거는 누가 봐도 화려하거든요 돈도 많이 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그 직업을 그런 면만 가지고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어 비판도 받아야 되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비판도 받아야 되고 비난도 받아야 되고 수많은 악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받고 좋아하실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부분보다도 와 뭔가 환호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면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직업을 할때 그런 면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악플이나 무, 뭐 무자비한 비난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고 그런 고민을 저에게 방송에서 얘기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견뎌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정도를 각오를 하고 임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 응원받겠지 뭔가 좋은 반응만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악플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비난한다는 게 정말 많은 직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라도. 근데 이거 만약에 전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좀 뭔가 내면이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약하다면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닌데 저가 저도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직업을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좋아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꼭 신경을 써서 뭔가 내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시고 이 직업에 임하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내가 말을 하기보다도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고 저는 최대한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고 아니면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말을 잘 듣게 된다면 그만큼 내가 할수 있는 질문의 폭도 많아질 것이고, 소통도 더 자연스러워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한번더 집중해서 들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치, 시청자들의 연령대나 아니면 직업 그리고 성향 등이 대부분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좀더더 더 괜찮게 보일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너무 예의 바른 면보다도 예의 바르면서 그리고 너무 올드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영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점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진중할 때 진중하고 재미있을 땐 재미있고 그리고 위티 있을 때 위티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와, 이거는 그렇게 제가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진행을 하면서 깨져보기도 하고 뭔가 비난받아보기도 하면서 겪어야지만 그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저는 왕관의 무게라고 말씀을 할 만큼 어, 그 정도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도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와 유튜버로 살았을 때 다른 점은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기한 게 원래는 내가 어디를 가든 간뭐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얘기하든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어,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가서 쇼핑을 했는데 시청자분이 쇼핑을 다 그때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방송에서 어, 오늘 거기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 아 이렇게 알아는 보셨지만 얘기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구나 오, 그래서 저도 뭔가 행동거리를좀더더 더더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 파장이 있어요 네, 그 발언 자체에 무게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한 마디 함으로써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비난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만의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세번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 시기질투하는 분들도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래가는 그런 정점을 찍으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겸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저도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최대한 겸손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좀 깊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겪을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막상 처음 겪어보면요 엄청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반응은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화를 냈었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저도 욕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욕을 하게 되면 대처가 아쉽다는 라 반응이 많이 나와요 네, 이 직업은 그런 직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정말 수많은 그런 악플러들 흔히 악플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긴 했지만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정말 내가 싫어서 나를 욕하려고 들어오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싫긴 싫지만 아이 컨텐츠는 좋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나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분들에게 이런 말도 해봤고 좋은 말도 해봤고 여러가지 대응을 많이 해봤지만 아 그냥 나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제 채널 응원해 주시는 분들 어, 위로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 악플러 분들을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반응을 했으면 거기서 더 말보리를 잡을 수 있다는 라 그런 미끼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도요 유튜버들에게 악플러들을 어, 트롤이라고 불러요 트롤들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 그것밖에 할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서 그게 가장 저도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를 응원해주시고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시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또 미친놈 같아. 너 그러다 죽어. 거기에 포함되는 말 중에 하나는 네가 그렇게 해서 될것 같아? 귀하의 채널은 이제부터 수익창출 정지가 됩니다. 라는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엑스표시 다 쳐져 있는 영상들을 봤어요.